주봉차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격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주봉상 MACD가 한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살짝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단기 조정을 저번주 저번주 말이랑 이번주 초에는 단기 조정을 조금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400불에서 500불까지 갔다가 이제 가는 움직임으로 봤었는데 일단은 바로 7200불을 떨어버려서 어, 좋은 움직임을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MACD 자체도 상당히 잘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주봉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이겁니다. 네. 자, 아직까진 주봉 마감을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고, 막, 진짜로 어이없게 꼬리 양, 은봉 꼬리 이렇게 달고, 다시 기준선 밑으로 캔들, 은봉 캔들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쨌든, 어,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음.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뭐 많지는 않겠죠. 않겠는데 일단은 이번 주 주봉 캔들이 마감을 하려면은 3일이 남았잖아요 어, 3일이 남았기 때문에 어그 위에서 조금 마무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기준선 위에서 7,200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200불은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지금 어렵게 캔들 몸통 위로 올려놓고 그렇 기준선 지지를 받아야 돼요 기준선 지지를 받아야지 지금은 어 여기 우리가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요런 움직임. 요, 요, 요, 요, 그, 트럼프 발 떡락빔. 64%, 70%가 빠져버렸던 요 움직임. 요 하락파동 속의 충격의 절반. 기준선이 26개 캔들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 가격이잖아요. 여러분들 중간이라는 건 뭐예요? 중간. 중간이라는 건 중심이죠. 중심. 중심이고, 26기간 동안에 26캔들이 대략적으로 한요 기간 투행스 팬 까지가 2 6이니까 여기가 2 6개캔들 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 구간 동안의 중심, 이 구간 동안의 추세의 중심, 추세의 중심, 최고가 와 최저가의 중간 가격이니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의 추세의 중심이 7150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7100불 깨면 안 된다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아 진짜 7, 70, 10%까지 떨어지면서 와 진짜 이제 다시 3K대에서 누나보다 어, 라고 생각했던 그 하락 파동에 대한 충격이 추세 중심을 넘어서, 넘어서는 가격이 7200불이었는 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7200불, 7150불 이 위에서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 한번 추세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 하락 추세가 꺾이는 거 근데 이전에도 한번 올라섰던 적이 많았었어요. 꼬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쵸. 꼬리 기준으로 보면 계속 올라섰던 게 많았는데, 어, 결국에는 종가 마감을 하면서는 계속 그 밑으로 파고들었어. 가지고 저번 주 관점은 일단 아, 이번 이번 주 캔들 몸통 여기가 종가가 결국에는 못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꺾였다가 가지 않을까. 어, 요 관점으로 봤었는데, 일단은 뭐, 요 지점에서 봤던 단기 반등의 그 움직임이 어, 일단은 뭐 7800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매우 어,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음, 일단은 7200불은 깨면 안 되고 어, 그리고 7800불 7700불에서 7600불 어, 요, 요 영역 그렇죠? 여기 영역은 어, 뭐한 번에 뚫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 어, 지점에서 보면 이 지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이전 그 주봉캔들 상의 반등 자리가 7 2 0 0불 이었어요 7,600불 7,600불 이었고 유 어, 지점은 여기 이전에 반등이 나왔었던 주봉캔들 종가 이 자리랑 겹치고 그리고 어, 과거에서도 이런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 그래서 지금은 주봉상 매우 중요했던 가격 6,900불 결국에는 그 주봉 매물대 상 그리고 주봉 캔들에서 이어졌던 어, 여기 이런 이 주요 캔들 상 지지 또는 저항을 줬었던 매물대 지점에서 반등을 주고 다시 어, 또 중요한 주봉 상의 주요 매물대 저항선에 또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자리에서의 저항은 당분간은 계속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7 1 5 0불 넘는 요 움직임 자체가 한 방에 뚫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결국에는 캔들 자체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 여기에서처럼 마찬가지로 기에서처럼 마찬가지로 한 방에 막 뚫고 가는 움직임보다는 살짝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 결국에는 좋은 움직임 유지해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어, 이렇게 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나왔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뭐 뭐 4주 뒤에 움직임까지는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주봉상 아까 그 7,150불 주봉 기준선 거기에서와 똑같은 역할을 한게이봉상 구름대죠 일봉 구름대 그래서 일봉 구름대도 역시나 어, 탁월하게 돌파를 한 상황 어, 일단은 여기에서 전환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기준선까지를 한번 가지 않을까 6,600불 정도 어, 여기까지는 좀 찍고 가지 않을까 어, 한번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갔네요. 어, 바로 갔던 게 6,800 불, 6,700 불요자리니까 자리, 결국에는 이 후행 스팬과 캔들 지지가 상당히 좀유효하지 않았나, 그렇 그래서 만약에 6,900 깨지면은 그 밑으로 6,600 있다고 했는데 그 6,600이랑 이 어, 후행 스팬 캔들 지지 구간이 한100불 정도는 오차범위가 있었는데 어쨌든 6,700에서 는 후행 스팬과 캔들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자리 유자리 저항 자 일봉상 움직임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 후행스팬 위로는 어, 개선상 저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봉 캔들도 마찬가지로 일봉 캔들도 위로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 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바로 위 구름대 저항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위는 아니네 8500불 구름대 저항 어, 그리고 나서 요 후행 스펜과 캔들 저항이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후행 스펜과 캔들 저항인데 꼬리에 대한 캔들 저항은 뭐 그렇게 강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진 않아요. 캔들의 몸통이 후행 스펜과 만나면좀 강한 저항 또는 지지를 줄 수는 있는데 꼬리 자체가 막 그렇게 강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어, 긴 타임 프레임에서 이제 그 일목균형표의 괴선상 저항은 어느정도 다 돌파를 한 상황이어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이 상단부 계속 그 저항받고 있는 채널 상단부 여기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다시 밑으로 파고들지 않아야 하는 자리가 이제 7,150불 일본 구름대죠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움직임 자체가 어, 저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채널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단부에 어, 터치를 하다 보면은 좀 약세장으로 전환된다는 관점이 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식으로 해석하는 이제 트레이더들도 나올겁니다. 엔딩다이고날 형식으로 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원래는 저는 평행 채널 그렸었잖아요 어, 평행 채널 그려놓고 여기에서 어, 3드라이브 채, 뭐 패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뜨, 어쨌든 채널 상단부 기울기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위로 수렴하는 어, 엔딩 다이고날 형태 요런 식으로 그려서 일단은 파동상 움직임 자체가 요 안에서 갇혀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상, 고점을 높이는 그폭 자체가 일정하게 가고 있다는 거 어, 고점을 높이는 폭 자체가 일정하게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거든요 어찌됐든 요런 식으로 가면서 그쵸? 고점을 높이는 폭 자체가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 이런 식으로 보면 빠질 수 있다. 그럼 또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여기서부터 계속 쌍바닥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관점이 틀리다 이건 아닌데, 어뭐 어쨌든 지금까지 상승 트렌드를 잘 유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여기를 뚫고 가는. 어, 움직임이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을, 제일 좋고, 제일 좋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를 한 번에 뚫고 가긴 힘들 겁니다. 힘들 힘들 거라서 어,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움직임 좀 횡보한 다음에 어, 살짝 떨어지는 움직임. 근데 이렇게 어, 엔딩 다이고날 수렴 채널 하단부까지 간 움직임은 어, 일단은 별로, 별로, 별로다. 느 자체는 이런 어, 식으로. 조금 조금씩 고점을 더 올리는 모습 취하다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7150불 왜냐면 은 지금은 그 여기가 주봉상 저항이었잖아요 계속 그리고 일봉 구름대 저항과도 마찬가지였고 어, 결국 계속 저항 돌파 시도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뚫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뚫었기 때문에 돌, 저항 돌파 후 리테스트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주면 은 오히려 크게 한방더좀 지지를 단단하게 다지고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어, 한번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고점을 7 7 0까지 다시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떨굴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지지 조금 탄탄하게 확인하고 가는 움직임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750. 75, 그래서 비트 관점은 뭐 장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 요 순서대로 흐름으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